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다들 들어오셨나요? 손들 한번 흔들어 와주세요아 얼굴이 예, 나오네요 예.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 분들은 머리로 위 동그라미를 좀 표시해 주세요 잘안 들리는 분들은 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당원과의 랜선 모임 줌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황의도 위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황의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람들 간의 모임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예. 저희 전당대회조차도 언택트로 네.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 뵙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여기에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과 오. 독일에서 와, 네. 독일에서 네, 독일은 신기하다. 한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와, 아, 아, 아니,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우리 아, 영평 도신분이 선정되시면 마음들이 다 독일이 계신 걸로. 예. 아, 네. 첫 번째 질문이 나에게 더불어민주당은 땡땡땡이다. 하죠. 그래서 다들 한번 그걸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 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바, 바보세. 바보세이다. 말씀 좀해 주시죠. 왜 바보세요? 바보세는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말하는데요. 아. 네, 자기가 3m가 넘는 긴 날개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음. 지금 법으로 민주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어, 176석이라는 엄청난 어, 힘으로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혁에 몸을 던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번에 우리 박주민 대표 음, 후보님께서 당대표가 되셔서 음. 어, 민주당은 정말 개혁적인 당으로 변화시켜줘서 촛불 시민의 열망을 이루어주시길 어? 바랍니다. 네. 네. 실제로 알바트로스가 굉장히 큰 날들 갖고 음. 장거리를 비행하는 새로 알려져 있죠. 네. 네. 네. 정작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네. 모를 때가 많아서 네. 바보새라고 네. 불리는. 아. 김찬섭 선생님. 고향너 그 사무실에 오면 내환을 갖고 음. 또 사랑방 음. 갖고 정장이 부드럽게 살고 있고 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지역위원회 고모님이신데요 아, 네.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오면 굉장히 고향에 온것 같고 음... 마음이 푸근하고 고향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독일에서 오신 분오 어, 아,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한국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저에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래도 꼭 지키고 심고 가꿔야 하는 어떤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좀 힘. 키워야 되는 예, 예. 그런 존재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김주황님? 김주황님? 네네 아, 고등학생분이시죠? 고등학생분이시고요 기회다 기회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준 힘을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음. 엄청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한테도 기회고 더불어민주당한테도 기회고 국민들한테도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기회라고 적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 한상우님. 네, 저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다 라고 어, 이름을 지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부터 해서 추경까지 좀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사이다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주셔고 다시 한번 사이다 맛을 느끼고 싶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잘 표현해 주셨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약간 음. 가슴이 약간 먹먹해져 오네요 음. 뭐 특히 이제 다훌륭하지만 음. 사과나무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나 네. 또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회이자 네. 청소년인 본인에게도 기회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본인 네. 마음이 좀 무겁게 다오기도 하고요 음. 박주민 후보님에게 더불어민주당이란? 만약에 이제 이 다섯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픽을 하라 그러면 기회라는 말을 오. 좀 픽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이 어 다른 분들은 틀리고 이분, 이분의 말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이 사실 다른 분들 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76석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음. 어 제대로 해내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하라고 이제 그 많은 위석을 주신 거고 아, 김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죄송한데 갑자기 아니, <웃음> 깜짝 게스트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아이왜 거기서 나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 사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짠, 깜짝 등장했는데요. 저는, 그, 민주당이 저에게는 새 둥지, 새로운 둥지다라고 음, 음, 어, 생각합니다. 음. 어, 제가 그동안 민변 활동하면서, 음, 시민사회 쪽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둥지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저의 그런 꿈들을 좀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돼서 어, 새 둥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런 기회나 어, 이런 뭐라고 될까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 모두 포함될 것 같고 어,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더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어떤 사회 변화 아니면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중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음. 의원님 혹시 뭐하고 계셨어요? 그 전까지? 검찰개혁 때문에 문건 좀 보고 있었어요. 음, 어. <웃음> 갑자기 근데 들어오셔갖고 <들어와서 웃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런데 <웃음> <웃음> 네,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발언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뭐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검찰개혁 저기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여기 박주민 의원님도 또 법사위원이시기도 하고 20대 때 검찰개혁 계속 얘기하셨던 분이시라서 같이 힘을 모아서 21대에는 검찰개혁을 눈에 보이게 화끈하게 제대로 좀 해놔야 된다. 제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님,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어, 나눈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말들 키워드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우리 단체 사진 찍, 네. 찍는 게 있자면서요? 네. 카메라, 카메라 보고 다들 포즈를 잡는 거예세요